중독된 그리스도인에게 중독된 크리스천입니까 숨어서 죄를 탐닉하고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어, 이전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에서 중독에 관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두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해서 강의했는데 포인트는 참 간단합니다. 어, 중독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네가지 정도 예를 들면 요 첫번째는 알코올 중독 즉술 중독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마약 중독 담배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세번째는 성 중독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게임 중독입니다 어이 중독은 뇌의 인위적 도파민을 일으키고 그 인위적 도파민을 받는 뇌에 관한 점점 도파민을 받다가 인위적으로 커져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순간마다 어서 도파민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육체는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도파민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여러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서불안, 행동불안, 분노조절장애, 조증, 우울증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증세들이 단계별로 참기 힘든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독이고 중독 증세입니다. 어, 중독은 사람을 파멸의 늪에 빠뜨립니다. 중독되는 사람은 잠시만 틈을 주어도 산을 넘어서 술을 사러 가고 담을 넘어서 담배를 피우러 갑니다. 호시탐탐 성욕을 풀 대상을 찾게 됩니다. 돈을 다 털어서라도 몇 그램의 마약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려도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고 3시간, 4시간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하루 종일 밤을 세워서라도 게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인데요. 인간의 절제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 지배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이것이 중독입니다 어, 이것을 해결할 길은 바로 무엇인가 멘토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의학의 도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 영역 하나님께서밖에 이것을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제가 강의했던 강의의 포인트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그 중에서 무얼 선택하고 집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중독된 인생을 사느냐, 복된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얼 보고 듣고 그중 무얼 선택하고 집중하느냐가 정말 중요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중독된 인생을 사느냐, 복된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유학생활의 한 10년 정도의 삶을 돌아보면 고생이 반 기쁨이 반이었습니다 외국어로 저는 공부를 해야만 했고 학위를 따야 했고 생활을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야만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생 가운데 하나하나 목표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맛보았고 무엇보다도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는 아름다운 법칙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있었던 기쁨에 찬 시절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유학생 그룹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답게 지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었고요. 서로 의지하고 이끌어주면서 신앙 안에서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호가 되는 그룹에 있으면서도 저는 낙오하는 크리스천들을 여럿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들을 보았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기억에 강하게 남는 한 친구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 실명을 밝힐 수 없고 단체등을 밝힐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뭐 신앙은 물론 삶에서도 모범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랭귀지스쿨에서 성적 우수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받기 힘듭니다. 대학도 좋은 학교로 입학하여서 거기서도 뭐 각종 명목 유학생 대회에서 상을 받고 학년 우수장학금을 받는 등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였습니다. 신앙도 정말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친구여서 교회에서 모든 구준 일을 도맡아 하고 성실히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모든 유학생활과 목표를 돌연 중단하고 총망되는 앞날을 포기하고 갑자기 귀국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친했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에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만 한 고백들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전혀 이성에 대해 모르고 살았으리 만큼 그런 쪽에 아주 무지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이 친구는 일본이라는 성이 개방된 나라에서 조금씩 조금씩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가 생활했던 쪽이 신주구였고 아시아에서 가장 타락했다는 가부키 쪽 근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성문화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인정은 제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성은 눈을 절제시킬 수도 있고, 행동도 저, 절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야릇한 흥분과 호기심에 계속해서 성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쪽으로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게들을 지날 때 유심히 그쪽으로 눈을 향하고 살짝 살짝 들어가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부키조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들을 일부러 지나가고 고급 술집의 여성사진들이 붙어있는 곳을 어슬렁거려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마다 들어선 어덜트 비디오샵과 불건전 성매매 가게들을 기웃거리며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쭈뼛쭈뼛하였고 물어보기만 하고 나왔지만 이내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행동이 더 대담해지고 적응되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덜트 비디오 샵에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가지 않았고 음란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곳즉 교회 지체들이 없는 몇 정거장 떨어진 번어가를 택해서 성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파트너를 찾아보기 위해 밤의 길거리에서 일본의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는 소위 H 헌팅도 하였으며 경험해보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러한 색다른 밤의 문화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호기심에 아, 그렇구나 할수 있겠지만 사람이 죄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고백들을 이 친구가 나열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워낙 소문이 좋고 칭찬을 받았기에 그에게 호감을 갖는 이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서 매력있는 자매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명을 사귀었지만 나중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과 소위 세상에서 일거는 양다리, 삼다리 등을 걸치게 됩니다. 그냥 사귀고 좋은 관계로 헤어지면 좋았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사귀었던 그 자매들과 모두 성적인 관계를 맺어버리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 자매들이었고 모두 다 교회 일에 열심히 있다고 평가받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매들과는 모두 헤어지게 되었지만 너무나 그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줘 버렸습니다. 이 자매들도 역시 모두 포기하고 유학 도중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깨닫고 죄의 진행을 멈췄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는 점점 더이 친구를 깊은 중독의 늪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신호흡구부거리와 낙간호역 주변 등의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성매매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성에 중독된 삶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곳에 가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친구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도 이야기도 해 주었는데요. 저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 사실은 범죄이기에 여기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겠지만 무언가 모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은 이미 인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대학원을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고 함께 지내던 형제들과 인사도 없이 교회에서는 맡고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을 다 팽개쳐 두고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고백은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금요철화 이후에 그 친구의 한탄과 후회의 목소리들로 내게 들려왔고 아무것도 도움을 줄수 없었던 저는 그냥 그 친구를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에 중독된 이 친구의 고백을 통해 약간은 자극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 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친구의 문제는 바로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역자들의 문제이고 죄에 중독되어서 죄를 몰래 즐기고 탐닉하는 모든 중독된 그리스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인에게 말씀을 통한 양심의 강화를 허락하셨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강력한 무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죄를 끊고 돌이키려고 용기를 내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정직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벌거벗으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오히려 더 깊은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늘 혼자 회개한다고 기도는 하겠지만 경건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괴로울 것입니다. 죄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 신앙자가 된 우리는 하루하루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보아왔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한단 3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집중하며 살았는지 금방 깨닫습니다 어, 여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성형묵상들이좀 많은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실에 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일단 마치려고 하고요 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것을 선택했었는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하루하루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선택하고 있고 그 죄에, 죄에 빠져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그 죄에 중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탐닉하고 즐기는 삶을 벗어 던지십시오 중독의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선이 커뮤니티 회원님들이 저는 그러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어, 조금 더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깊이 공부하면서 더 구도자의 길을 깊이 있게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